자 오늘도 잘 재밌게 즐겁게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 활짝+ 활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한 아이 주식천재 부산님 아니야? 아, 오 아, 부시가 아, 아니야 부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 브론 머스크. 브론 머스크.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그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룰맛> 발음 제대로 해주시겠어요? 뭐 시스 상 속에서 <룰맛> 발음 조금만 제대로 해주세요. 네.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네. 우리는 그 변화를 <룰맛> 잡아야 한다. 그거 그거 시합 다8입니까 언제가 할거야 아, 야, 준비 준비한 게 너무 티나서 좋아요. 저희 고잉 세븐틴 팀은 저희 보고 해주세요. 나를 위해. <웃음> 어 좋아 요 좋아. 요또 다른 시도, 또 다른 혁명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와 좋습니다. 멋있다. 그게 과연 어떤 변화일지까지는 몰라서. <웃음> 족발인가요 <모르겠지. 웃음> 각발이요. 그대로 입에 넣어주세요. 뒷발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웃음> 네. 아무튼 오늘 <웃음> 여러분 뭐 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지금. 아라. <웃음> 그렇게 안 생각했어요 오늘 굉장히 쉽지 않은 주제를 오늘 들고 네. 굉장히 스펙터클한 콘텐츠를 어. 또 <웃음> 기획을 해주셨습니다 네네네. 오늘은 주식이라는 거 제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접목을 해서 오늘 할 거예요 여러분 네. 주식에 대해서 아는 정보들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몰라서 배우러 왔어요 알려주세요 몰라요. 자 지금 자리에 지금 노트와 펜 그리고 좀 주식 용어들이 있어요 네. 주식 천재 부산 <웃음> 좋아요 인스, 인센티브 드릴게요 인텐시브인가 인센티브인가 뭐야 어. 주식 용어가 이런 거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진짜 자 주가가 뭔가요? 주식의 가치 정답 주식의 가치 주식의 가격이죠 주식의 가치 자, 그럼 또 들어봤던 용어들이 또뭐 있나요? 매수 매수, 매도 매화수 그렇죠 매수는 주식을 사는 것 매도는 주식을 사는 아, 것 아. <웃음>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네. 그렇지만 좀더 고급스러운 용어를 쓰면서 할 뿐이에요 어, 좋아요, 좋아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 다음 거 설명해 주세요 시가 시가 시장 가격 어, 시장 가격 맞는 거 같아요 네. 시장이 열릴 때 형성된 가격이에요 자 그럼 정가는 뭘까요? 아, 집김치나집김치야나 음, <웃음> 야, 그런 거했는데 역시 야 다들 하면서 생각났을 거야 그렇지 어. 그거지 아 근데 집김치를 음. 바로 이어가시는 디노 씨 좋았어요 같은 생각이 같았네요 아마 오늘 콘텐츠의 마지막 활약이될것 같네요 그래서 정가이 무슨 뜻이요? 아 그게 뭐냐면요 주식 시장이 끝나면서 정해진 주식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아, 종류 가격이네요 종류 가격 정확하십니다 정신좀 아. 되게 잘 알고 있는데 한번더 복습하시는 느낌이 그네요 예습 하고 왔어요 그러면 은 손절을 뭐라고 하죠? 어저 알아요 어 뭐예요? 디노가 승관이랑 하고 싶은 거 아! 아. 아니요 승관이가 디노랑 디노. 하고 싶은 거 아! 와 너무 쉽다 귀에 쏙쏙 박히네요 <웃음> 자, 사전적으로 의미를 들어가면 더 정확해요 더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주식을 매도하는 것. 아. 그러니까 오. 내가 더 화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아 그냥 혼자 화나는 걸 참고 진호를 손절하는 것. 경찰병은 아. <웃음> 아. 아. 뭔가요? 들어가서 시장이 어떤지 실쩍 정보 간보고 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본 매수를 제대로 하기 전에 애매한 시점에서 소액을 매수해 보는 거예요. 약사박이. 하세요? 빠졌다 놓고 빠진다 그러니까. 아 승관이다 아 이제 얘기가 간다 <웃음> 얍삽하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돈이 오가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쵸. 신중한 결정을 신중한 하기 결정을 위한 위해서. 사전 시식코너 시식코너요? <웃음> 이마트 시식코너 한번 드셔보셔 가세요 <웃음> 아 사기 전에 살짝 맛보는 어, 거거나 어. 우주방어는 뭘까요? 우주를 지키는 거? 네. 무지개 반사 아디언즈 오브 갤럭시 단가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는 거죠 그건 약간 물타기라고 하죠 주가가 하락, 하락하지 않도록 길을 쓰고 막는 것이에요 막을 아 수가 아 있나요? 주가 하락하는 걸? 어, 어떻게 막는 거죠? 어떻게 길을 쓰죠? 소사연인가요? 뭐죠? 누구는 기도를 하러 갈 수도 있고물 아 따갖고 <웃음> <웃음> 그 길을 <기를> 쓰는 거예요 <웃음> 저는 모르겠어요 <웃음> 아. 네. 자, 가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주식 용어인가요? <웃음> 주식 용어예요? <웃음> 잠 주식 용어 중에 가즈아라는 게 있었나요? 아, 심지어 <웃음> 가자 <웃음> 즈아 <주아. 웃음> 자 가, 자 아니에요 아니 이게 <웃음> 자, 아니에요. 짤이 유명해요 <웃음> 네. <웃음> 주식이 이제 떡상하고 있을 때 네. 거,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가즈아를 외치는 거죠 야 아니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콘텐츠 제목 이거, 이거 제목 이거 제 콘텐츠 제목 이거 하자 어, 좋다. 아 좋다 콘텐츠 제목 가즈아 가즈 가즈 제트 제트야 제트 뭔지 알죠? 즈 슈아 씨 가즈아 이거 괜찮나요? 가즈아? z 를 하나 더 내는 게 나을 아, 거 같아 가즈아 아 이거 어때요? 무당 없이 해 가즈아 말고 좀 하나 더 붙여서 가즈아고 가즈아고 소리 자 들어와 요자들어저 하나만 내보겠습니다 오늘 주식 가자 그리고 <웃음> 오른쪽도 뭐합니까 저희는 서로를 어, 잡습니다 잡죠 어? 잡죠? <웃음> <그래서 웃음> 가자 잡자 가자 잡죠 아, <웃음> <웃음> <웃음> 좋아요 그 슈아 형의 아이디어로서 트는꼭두 개여야 됩니다 쌍제트 <웃음> <웃음> <다 웃음> 다시한번더 해줄까요? <웃음> 가자 잡자 <웃음> 아니 입은 왜? <웃음> 아, 왜 입은 왜? 입술이 너무 얇아요 입술이 너무 얇아요 아, 지금 너무 애매 애매 아. 근데 근데 그래도 두 개보다는 하나가 난거 같아 요 아니요, 가자, 가자 잡자로 나. 갈 거예요 이 분위기 딱 이어가세요 가자가 난거 같아 니요 가자 잡자로 가자가 난거 같아 가위바보해 가위바구해 넌 나랑 같은 팀 아, 하지 마아 그냥 시기 가고 싶었어 자, 오늘 가자 잡자로 아 좋아요 정해졌습니다 가자 자, 우리 시작 전에 그러면 미니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미니게임 하기 전에 한번 외치시죠 한번 더요? 네, 오케이 <웃음> 많이 외치긴 했지만 <웃음> 한 번도 안좀더 자, 자, 우리 이번 콘텐츠 가사 잡사 <웃음> 준씨 눈알이 너무 올라가셨는데? 잡사 <웃음> 아니, 그 외국인 하는 말을 너무 어려워요 그거 잡사 이거 어렵잖아 잡하은데 야, 야, 야, 너무 잘하돼 <웃음> 근데 이거 생각보다 외국인은 쉬운 게 가사 자, 우리 그럼 미니게임을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게임에 앞서서 좀 연관되게 해서 깔끔하게 미니게임을 할 거예요 응, 자, 응. 자. 응. 자. 음손총 <웃음> <웃음> <웃음> 손질 어, <웃음> 이때 손절을 쓰는군요 아, 자 오늘 저희는 총 4개의 종목에 매수 또는 매도를 할 겁니다 네. 자한 사람당 한 턴에 두개의 종목까지 투자하실 수 있고요 안 하셔도 되고요 이름으로 느낌이 오시는 것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첫 번째 아뭐 어, 있지? 뭐 할까? 승관 건설 승관 건설 승관 싸간 땡긴다 어 사고 싶지 않아 승관 건설이라 비리가 많을 것 같아 지금. <웃음> 첫 번째 승관 건설 종목입니다 자두 번째 네? 홍조수지 홍홍 저도 하나만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도겸 전자 디케이 전자 어 디케이 전자 디케이 전자 야 DK 잘하자 아 이거 부렀다 어, 저도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야 그다음에 큐슬라 하나 해줘 큐슬라큐슬라큐슬라 <웃음> <웃음> <뀨슬라. 웃음> 좋다 큐슬라저 어, 같으면 디케이 전자한테 한표갈것 같습니다 그 너가 왜 욕심내요 <웃음> 자 여러분 이제부터 미리 게임을 아 그냥 응. 하세요 가겠습니다 <웃음> 첫 번째 승관 건설에 매수하실 분 손들어주시죠 자홍조수지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 홍조슈지 네어 다섯 분 계시네요 자. 여섯 아저안 할게요 3 2뭐경매야 마감 아 재밌다 이거 재밌다 세 번째, DK전자 아, DK전자 카드 돼? 홍 믿고 가 오세요 여러분 오세요 DK 전자 저 DK전자 한번 가겠습니다 DK전자 오세요 3, 2, 1, 마감 마지막, 뀨슬라 뀨슬라 가 뀨슬라의 라 생각보다 이 브랜드적인 이미지가 세네요 뀨슬라가 지금 요즘에 한가를 치고 있더라고요 아, 정의하세요 우리 회사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 좋습니다 결과 바로 발표할까요? 네네 순단건설 <놀라> 순단건설 아버지 <놀라> <놀라>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 예스 50? 50만 아 5만원 5만원 5만 5만 5만 어, 5만 어, 어, 어. 어? 앞에 오! 어. 아 앞에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아 예스 홍조수지 이게 마이너스 같다 어? 3만원? 3천원이 3천원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아홍조수지는 아, 안 좋아 안 좋아. DK 전자? 아, DK 전자 어, 믿습니다. 응, 응. DK 전자? 그렇지 그렇지. DK 전자. 아아아 아아 아. 아아 DK 마지막 큐슬라큐슬라 <웃음> 내가 내가 빠어이다큐슬라빠어이다큐슬라 방어 방어야 내가 왜 방어야? 아, 아하. 어어만 오천 원. 나이스 큐슬라 내가 두개다 성공했어. 이 <웃음> 회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건설 5만 어, 그냥 야 이걸 산다고? 파이팅. 자 홍주수지 네 조슈지 가겠습니다 조슈 정한, 갑니다. 우지, 버논, 민규, 호시, 조슈아, 준어 많이 있네요 자 DK전자 여러분 DK전자로 오십시오 DK전자 DK전자 어 지금 또 w, 저를 믿어주십시오 w 매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DK전자 어저내 낼게요 DK전자 끝까지 믿어주십시오 자 마지막 뀨슬라 뀨슬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디노, 도겸, 호시입니다 호시 씨 투자를 세개 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아, 투자를 세개 했나요? <웃음> 승관건설 홍주수지 뀨슬라 아, 메모를 홍주수지 하시는, 이유가 하시는, 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번 승관설랑 승관 뀨슬라, 뀨슬라, 뀨슬라 있나요 호시 씨한 번만 더 실수하면 바로 퇴장이십니다 불러주세요 자 바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관건설 음. 이제 마이너스일걸? 승관건설이 마이너스를 치실 거라 생각하시나요? 3만 5천원 <목소리> 또 올라가? 예? 네? 아! 와! 와! <웃음>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여기는 아이들을 보고 투자를 해야지. <웃음> 에이, 저걸 넣냐고. 아이고 선생님. 네. 아이고, 아이고, 자, 그렇지. 홍조수지 와! 오, 오, 오, 왔어, 오, 축하드립니다. 오, 와! 자, DK전자. DK전자. 가자, DK전자. DK전자. 가면 어, 플러스 플러스 한번더 플러스 한번 더. 우와 칠만 오천 원와 비키니잖아 죄송해요. 제가 대박이다. 플러스를 마, 잘못 적었는데 마이너스 아, <웃음> 이거 마이너스야? <웃음> 너 비키니잖아 <웃음> 마이너스 5만0천 원입니다 자 마지막 듀슬라 오늘 단위붙 달라요 슬라 무료 오슬라오 뉴스를 왜 이렇게 안 올라? <목소리> 생각보다 밈이 하네요저거안 좋은 회사야, 저기는. <웃음> 살 필요가 없는 회사인데? 어. 지금 좀 얻으신 분 계신가요? 그거 네. 나중에 발표하겠습니다. 네. 자, 야 이거 재밌다. <웃음> 네. 야, 재밌다. 재밌다. <웃음> 세 번째 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예. 자, 승관 건설. 가겠습니다. 저기 게요 아, 승관. 저도 승관 건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웃음> 정말요? 아 이거 가야 돼, 가야 돼. 가즈아! <웃음> 가자 가즈아! 일어나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홍조수지. 아 조수지는 앞으로 덕큰 가망이 없어. 아 조수지 올릴 것 같은데 아닌가? 제대 아, 좀 힘들어. 투자하지 마, 투자하지 마. 마감. 음. 와한명더뽑았어요 아무도, 어버, 아무도. 어버, 아무도. 어버, 없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 해보겠습니다. 진짜예요? 아, 진짜 아, 진료. 진짜, 아, 승강건설도 아, 투자하시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자 홍조수지 독겸 유일하게 매수. 디케이전자. 디케이 디케이 디케이전자. 디케이전자. 아, DK 롱도야. DK 전자 해보자. 나 걸었으면 안 됐어? 애매했지 저거는. 기술러스가 <웃음> <웃음> 앞에 돼가지고 무조건 마이너스 그래. 갈 거야. 아, 자 마지막 뷰슬라. 뷰슬라는 저게 폭이 없어. 약간 삼성전자 같은 느낌이야. <웃음> 과연 그럴까요? 야 뷰슬라 약간 안전해. 점점 계산을 하시네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영이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마감하겠습니다 금액, 발표하겠습니다 네. 정말, 건설 정말, 정말, 이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승승 정말, 정말, 정말, 정아정 와, 60만 원 야, 근데 이거 진짜 우와, 던주는 진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나냐? 야, 좋아 미니 게임이다 <웃음> 여러분 미니게임 자, 홍조수씨 홍조수씨 좋아, 좋아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홍, 홍, 홍, 홍 21,000원 <웃음> 그래도 올랐네 DK 전자? DK 전자, 설마! DK 전자 디케이전자 믿고 있었다고! 믿고 가는 DK 다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더라 3만 4천 원순간전자가 진짜 마이너. 많이 올랐다 뾰슬라는 올라가 여러분 이제 드디어 뾰슬라가 한건 하나요? 뾰슬라 떡상 하나요? 나 아, 화이 없어 마이너스 <웃음> 3만 원 <웃음> 괜찮아, 이 <웃음> 50만 원 벌었어 <웃음> <웃음> 여러분 충분히 계산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영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슬슬 당신들의 자금을 생각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 아 승관건설을 넣을걸 걸 아, 자! 네. 순간건설 마지막 승관건설! 도겸아 저거 들어가 <웃음> 와, <웃음> 야 야! 야! 야, 야, 야 사기는 야 아주 그냥 옆에서 바로 치네? 야! 없습니다 자 홍조 슈지 3 에이사 저거 들어가 응? 아, 지금 왜... 알아서 <웃음> 할게 <웃음> 없습니다 D.K. 존재! D.K. D.K. D.K. D.K. D.K. D.K.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안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뭐스 뉴스 뉴스 뉴슬라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원 2 0 0 0원 아, 만 원이네요 네. 자, 지금 가장 많은 금액을 가져간 두 명이 오늘 가즈 잡자 컨텐츠의 팀장이 됩니다 1위 하신 그두 분은 팀을 한 번씩 순차적으로 고르시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전은 누가 가져가세요요네 <웃음> 지금 결과지가 너무 충격적인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놀랍네요 아, 그래요? 나 아닌가 보다 내가 됐나, 설마? 꼴등이 궁금해요 꼴등! 기계? 기노? 기노 7만 천 원! <웃음> 야 벌긴 벌었으면됐 아, 참고로 저희 멤버들은 지금 못본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어? 여기서 못 대체, 벌면 안, 안 되죠 <웃음> 야 여기서 못 벌면 멍청이 음, 아니야? 공동 1등입니다 72만 5천 원정환이랑 음, 획득하신 민규 것 같은데 민규 정환 준! 와와 72만 5천 원으로 오늘 민규 씨, 준 씨가 가자 잡자 팁장이되셨습니다 아, 먼저 아. 어... 고를 수 있는 그냥 가위바위보 한번 하세요 그림이 네. 네. 되게 안 봤던 그림이지 가위바위보 어. 그래. 먼저 고르세요 아. 쭉 보시고 믿음 가는 사람 아, 정한이 아, 정한이 했네요, 아, 나 아니, 형, 정한 형 할게요. 아나 이거 이런 거못 하는데. 저와 같은 편 하고 싶은 분 계시나요? 저요. 쟤요. 정한이랑 나랑 쟤 상위권이야. 제 제가 제 먼저 요. 들었을 저... 텐데요. 나는 나는 아, 의리 잘, 잘 지켜. 잘자 서로 여섯 번씩 고를 잘잘잘잘 기회가 있으니까 민규야, 우리가 같이 함께했던 걸 잊지 마. 너와 함께 사업을 하고 싶어. 우아해. 조시와 씨부터 보겠습니다. 아 나는 나는 비굴하게 하지 않겠어. 다시 준 팀으로 돌아와서 급승하기야. 그러면은 저는. 원웅 원 도겸 이아 오케이 조슈아 도겸 우리들이 합쳤다는 거 <도겸이 웃음> 어떻게 이제 <했는지> 어 조슈아 준랑해 준랑해 해 준랑해 준랑해 준랑해 준랑해 준랑해 준랑해 준랑해 준랑해 해 준랑해 준랑해 준슈아 준랑해 준랑해 준랑해 준랑해 준해 준랑해 준랑해 준랑해 준랑해 해 어, 아이죠 오케이. 지금 왜 이렇게 줄랑해 하시는 줄랑, 이유가 뭐죠? 줄랑해. 아니, 왜저 저 팀이 나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요. 전 준이를 좋아합니다. 아, 준씨를 <웃음> 좋아하는 거군요. 준이를 네. 좋아합니다. 줄랑, 하는 거군요. 준이를 좋 지금 라인업으로 봐선 진호, 진호도 있어, 진호도 있어. 저는 호시요. 호시. 이런 떠는 드리블 선수요 호시 씨, 호시 우리 건데. 이게 어디로 갈수 있을까요? 너, 너왜 실망하는, 실망하는 거야? 왜 실망하는 거야? 다음은 준 씨. 우리 번원이. 우리 우리 팀 오. 자 모두가 외면할 때 그는 있었습니다. 줄랑에 주사지만 이미 고르기가 너무, 너무 늦었어 어필이 어 어필이 너무 늦었어 자, 민규 씨 승관 어. 저요? 지금 마지막에 고르시는 건데? 줄랑에 들고 있는 내가 제일 뽑아야 돼? 맞아 맞아 뒤나 일로 와 아니야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아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한번더 하자 아, 자한번 마지막 무조건 이겨야 돼 진호 가져가기 가위바위보 아, 하겠습니다 아, 가져가. 이긴 사람이 가져가나요? 아니, 안 가져가고 싶어요? 아니 가져가고 싶어요 가져가야지 그냥 그래. 여기 깍두기 한명 있어요 깍두기도 <웃음> <까뚜기도 웃음> 설렁탕에 제일 <가위바위보> <웃음> 어울리는 <웃음> 법이에요 이거. 내가, 이거. 내가 너의 설렁탕이 돼줄게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너저 팀이야 자 우리 공수 빨리 정하자 준, 민규 나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뭐야 뭐가 갈리빨 <웃음> 미안해 <affe> Sorry, 내가 좀 먼저 게요 자, 저희 팀이 잡자 팀입 잡자! 1등 팀이 잡자! 아, 뭐 <şey iş�i> <empezar> <ú> 우리 진짜 이기자 아아 조금 이들리나? 오오 짱이다 요요요요 아, 나 말해볼게 요요 요 왔어 요요 요책책책책 국어책 영어책 수학책 들리면 오버 오바 해주라 오바하지 마라 오바 <웃음> 뭐 해야 되지 우리 뭘 짜야 돼 우리 뭐할거 없어 첫 번째 판에는 그다 잡아보는 게 어떤가 싶어 <웃음> 근데 음, 잡았을 때도 그 마이너스면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거고 어 바로 풀어주면 돼내 생각에는 마이 그러니까. 잡고 플러스면 그냥 갖고 있고 어떻게 바뀌는지 신경 쓰지 말고 플러스 어. 갖고 있고 말했서 바로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어. 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버릴 수 있나? 플러스 버리고 근데 1분 안에 똑같은 애를 못 잡아 그렇지그 어. 도망갈 시간을 주는 거지 아, 아. 이건 약간 같아. 모르겠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어. 음. 사장님 그.. <웃음> <웃음> 식당인 시간 <웃음> 사장님, <웃음> 사장님? <웃음> 그 깍두기 디노 좀만 더 주세요 데리고 <웃음> 여기로 오면 되는 거예요? 본부가 여기죠? 오케이. 여기로 오면 여기서 오케이, 금액이 뛰어져 한 명이 본부에 있죠 아니지 거야. 본부를 지킬 필요가 없지 그렇긴 한데 어. 그냥 있자 한명 그러면 그 사람이 있잖아. 너무 없네 지금 본부, 본부 상황 전달한다 <웃음> 그럼 내가 본부 있을까? 내가 있을게 야아니면 너무 쉬는 <웃음> 거 아니냐 그사람 <웃음> <그거> 뭐하니? <웃음> <너>? 이상일 거 <거였어. 웃음> 일부러 잡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야? 그건 의미가 없는 게 잡혀도 이쪽에서 버리면 바로 버려지는 거니까 아, 아. 의미가 없어 그 턴에 바로 버려질 수 있다 어, 어. 바로 버릴 수 있어 최대한 많이 가서 잡는 게 나아 잡고 데려와야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 사람을 1회차에 잡아버리면 2회차, 3회차, 4회차에 바뀔 게 너무 많잖아 응. 3회차부터 잡기 시작하는 거지 1회차 안 잡고? 어안 잡고 응, 그래서 3회차에 잡았고 플러스인 사람은 버리고 마이너스인 사람만 갖고 있는 거지 그치 지금 처, 저 사람들은 1, 2, 3, 사를 지금 다 지금 처음에 정해놓잖아 어, 길이 네. 없고 그냥 마지막 두개세 개, 2개, 개두만 걸리는 거지 오 어, 좋다 3차가. 그게 계산이 더 빠를 것 같아 그치 깔끔해 그래서 우리가, 우리 더 우리가 막 열심히 열심히 잡는 척은 하지만 안 잡는 거야 일단 우리의 몸값이랑 그거를 정하고 거짓 정보를 저, 정해야 될것 같아 오히려 초반에 플러스 넣어놓는 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러니까 10분만 버텨도 후반 10분에 잡으면 다 마이너스 시키면 되니까 근데 쟤들이 근데 초반에 플러스 잡고 내가 보기에는 민규 머리로는 안놔줄거 플러스면 하안놔주지 그러니까 아. 첫판에 100만 원 모아 놓고 2, 3사를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0 20 마이너스 20만 원뭐 20 어, 이런 스 어, 아니면 아니 뛰는 거 별로 자신 없는 애들 그냥 일단 그냥 작게 가고 그자중 자신 있는 애들 형 말하는 거처럼 저번 저 형이 높게 가다가 마지막 아니지 반대지. 자, 뛰는 거에 자신 없는 애가 나처럼 가야 돼. 반에그 100만 원을, 100만 원을 플러스 그래. 시켜 놓고 다세번다 그래. 마이너스 시킨대. 좋다. 좋다. 좋다. 파계획이야다 아, 그래. 100만 원에서 다숨어 있었어. 어, 그럴까? 차라리 그러니까 첫 번째만 백만원 하고 나머지는 5분간, 마이너스 할 수밖에 없게 5분만 숨어있으면 어, 되고 어, 맞아. 그 음. 그냥 뭐 오늘 안 좋게 어. 걸리면 그냥 걸린 거고 백만 어, 원인 거고 그냥 어, 첫 번째 1회차에 다백만원 하고 나머지는 숨어있어. 다뭐 30, 30, 4회차는 40, 40 어. 뭐 30, 30, 40 뭐였어 어, 어 좋다, 어, 좋다. 아 근데 <웃음> 이거 회수 끝날 때마다 <웃음> 못 잡힌 멤버가 그냥 그면 모르는 거야? 사람 못 잡으면 은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거야. 모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최대한 안잡는면안 잡히면, 게 잡히면 게 정보를 좋아. 안 주는 거지 어. 근데, 근데, 근데 이 근데. 공간에서 숨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숨기가 어려워 아 오늘 <웃음> 엄청 뛰어다녀야겠다 진짜, 아, 진짜 아, 거짓을... 어차피 진실에는 저수자가 나오게 되죠아 배차. 다잡저위 올라갈 수 있겠어? 아니 진짜 마지막 누구 제일 제일 중요한 사람이 한 분에 그러면 절대 못 잡아 여기에 올라간다고? 어. 이게 정확하게 더 어렵네 그냥 막해 어, 거짓 정보 해줘 어야30뭐우지우지는뭐 어, 2회차 때 40으로 두면 되잖아 역시 리더운는 똑똑한 거 보다 면발 잘 뽑아야 돼그러면 이제 거, 거짓말은 너네가 어, 어, 어. 아무렇게나 지어서 해 거짓말. 그걸 못 하겠어 거짓 정보 똑같이 하고 이름만 바꾸면 안 되나? 우리가 유리하게 해야 되니까 디노는 1번 1차 때 마이너스 100 뭐 있어 보이네. 마이너스 1 0 0이다 그럼 디노를 안 잡으려고 할 거잖아. 그러니까 저게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근데 얘는 플러스 백이거든. 근데 이거 도박이다. 음. 거짓말 아니면 진짜니까. 어. 근데 저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잡아 보고 아니면은. 그럼 이거 쓰지. 이건 이거 쓰면 안 돼. 저 마이너스 100 빼자. 빼자. 디노는 어. 4 회차 때8 층에만 있는다. 디노 8층 귀신. 아니 이거, 이거는 거짓이잖아. 어, 거짓. 그 어쨌든 어. 이게 두개 중에는. 아 뭐가 거짓이고 진실인지 모르니까. 어, 모르니까. 어. 어, 좋아 좋아. 야 근데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제네 타이밍에는 돈돈 하나도 공개 안 하고 그냥 위치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그건 양심상 애들도 돈은 잘, 잘 어느 정도 해주세요. 섞어서 써달라고 네. 양심상 세계 세계 아. 중두개 중에 하나만 위치로 할수 있다 아. 뭐 이런 거 이렇게 하자 아. 일단 일단 해봐야 알것 같아 어 그래서 간을 아, 봐봐야 될거 그 이게 나나랑 같이 갈 사람 누가 시작한 거야 나 모르겠어 나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도망가 아 뭐야 어디 어디까지 가능한 거야 야이거 야외 중에 아 야외 중에 여기, 여기 와서 확인하잖 뭐야? 여기 와서 확인하잖아. 이제 시작이야? 아, 여기 왔어. 응. 야, 한 발! 왔어, 왔어! 야잘 숨어 있어, 거기 걸려. 야 보로나, 엎드려 엎드려. 빨리 빨리. <웃음> 근데 여기 아무도 안 보여. 가 주세요. 아니 이게 다잠걸수 있어. 그냥 형, <웃음> 쉬운 짝 그래. 형이 카메라 저해줄수 있어 여기? 잠자? 오늘 승조 있을게. 요 지금 나가면 무조건 눈 맞추자. 맞아. 자리 끝날 때, 어, 그리고 두 번에 우리 아예 여기 오지 말자. 응응. 이미 여기 좀 용서할게요. 아 어, 예. 네. 반칙 같대. 오케이 끝났어. 나 가자. 나 저쪽으로. 아. 잘살나형 끝났어? 너, 너 잡혔어? 아니 1회차 끝 이제 우리 다 마이너스 거기 있어요? 어 준아 라운드 끝났어요? 형넌 숨어있어 난 이제 걸어다닐봐야아 마이너스 되니까 마음이 편하네 그치 마이너스 상관없잖아 어 잡혀 상관없어 이제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돌아왔어? 그러게 왜? <웃음> 정원아 잡혔어? 잡혔어. 우리 잡힌 애들 있어? 몰라. 너어디었어나 어디로 가던 게. 야, 너 도망 다녀. 근데 애들이 없는데요? 아, 아무도 없어? 나빨간게 올라가. 야, 올라갔다, 올라갔다. 애들. 나도 올라가고 싶어. 나 놀리러 가야지. <웃음> 있어? 아니, 애들이 아무도 없는데? 애들 어딨어? 부친 가볼래? <웃음> 야, 윤재만이랑 토스 여기 있는데. 나랑 취미 사냥할래? 어, 취미 생활하자. 조심 어, 조심. 잠깐만, 잠깐만, 형 잠깐만. 이제 응? 마이너스가 나왔다. 아, 올라가자. 우리는 뒤에 내려가서 내려가서 터치하지 말고 아. 에너지만 빼나. 에너지만 빼자고? 누가 뛴대 뛰하지 <웃음> 마 아유, 반갑습니다. 진짜 열심히 찾아는데. 에에장에에장에이에에에에에에에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바로 순순히 가져야 되는 거야? 어. 야, 뭘 이렇게 많이 잡혔어? 야, 처음부터 다 잡혔어? 네, 스 b 팅 오케이, 스 b 팅 계속 뭐 하면 포획했다! 눈잘집 포획했다 <웃음> 아, 이거 받았으면 아, 해야지 그런 거 바람 소리 들어서 우선하할거 하겠다! 우선을 할거 하겠다! 너도 좀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김민규 오빠, 익혀야 되는데 김민규 오빠 응, 아. 마지막에 봐, 안 들려 봐 민규 형 민규 <웃음> 형? 바보라고 하는 거야, 뭐야? 누르자마자 말해봐 김민규 오빠 오빠아왜 이러니까 안 되죠?